저기 원 레그 컬부터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성분이 한번 해볼까? 이게 여성들한테 사실 좋은 건데. 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분이 한번 해볼게. 무게를 줄여서. 아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은요. 이거 다 빼야 돼요. 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자 레그 컬에서 이거, 이거 잠깐만. 여기서 추가 설명을 좀 하나 하고, 무게를 좀더 줄여주시고요. 한번 엎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현장,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현장 회원들 지도할 때, 레그컬을 할 때, 상체를 이렇게 완전히 세워요. 그 다음에 손잡이는 옆에를 잡으세요. 더, 더 밑에. 아니, 거기 잡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체를 완전히 세워요. 이 골반의 움직임을 완전히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대퇴 이두만 작용시키는 그런 운동법도 요즘 현장에서 많이 지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못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상체 들어주고 하이퍼 약간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컬을 해보세요 컬을 해요 완전히 완전히 그 다음에 돌씨 완전히 쓰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수축하는 거죠 조금 더 내려요 거기까지 땡기고 상체 들고 계속 반복. 시작. 하나, 둘, 빨리 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 대퇴이두에 또 집중적인 어떤 그 자극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변형적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기만 되니까. 그러니까 음. 힙은 전혀 안 되고 음. 엉그 대퇴이두만. 음. 자, 그래서 원래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지발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될것 같아. 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둘. 셋, 둘. 셋넷다 펴야 돼. 그렇죠. 여섯 일곱 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 거야. 열자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 둘 그렇죠. 지금 이제 9 0도까지밖에안 올라오는데 그 무거워서 그런 거야. 원래는 그 패드 이 패드가 엉덩이 있는 데까지 올라와 줘야 돼. 이렇게 하고 개하고. 반대쪽. 약간 이제 도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돌시 쓰고 그다음에 천천히 둘셋넷 다섯 여섯 다 펴야 돼요. 일곱 끝까지 힘 주셔야 됩니다. 아, 홉. 열 하나 지금 굉장히 힘들죠? 열둘 이거 열셋열넷열 열, 열, 다섯 내릴 때는 통제를 본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도움을 줄 필요 없어요 올라올 때만 그 다음에 런지 그렇죠 근데 몸이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좋아요.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고관절 로테이션이 됐죠? 근데 이 손을 여기 이 정도 이러면 흉어 근막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발 바꾸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허리가 돌잖아. 허리는 돌지 말고 그냥 이것만 내려가. 광배근만 늘리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그렇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넷 하나 둘 조금 뒤로 조금 뒤로 그렇죠 너무 빨라요 둘 그렇죠 천천히 고관절을 회전시켜 놔야 돼손손손 손, 손. 같이 몸도 같이 그렇지 그럼 힙에 더 오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레그컬 아까 하신 대로요. 돌시 프렉션 하시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엘둘, 엘셋, 엘넷, 엘다섯, 오케이. 저거 10kg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지바로 스키플렉 데드리프트. 천천히 천천히 거울 보시고 처음에는 스탠딩 자세 취해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힙은 뒤로, 몸은 앞으로, 기구는 몸, 발목 쪽으로. 그렇죠. 다리를 당겨요. 어 다리 뒤 다리 네. 뒤. 예. 그다음에 일어 일어서시고 그 자세 그대로 시작 하나 둘셋 구령에 맞죠 하나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 호흡 호흡 거울을 보세요 자기 발목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 고개를 떨어뜨리면 그 등에 커브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뱉으면서 호흡 뱉으면서 호속 베트면서 천천히. 자, 기수 s t 칭을 느끼면서 하나, 천천히. 탕 천천히. 탕 이런, 리듬을 맞춰야 돼 하나, 둘, 셋, 그렇죠 천개더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0개 o 어요 내려놓으시고 왜 r e 개를 했냐면 아까 처음에 10개 정도까 b 좀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리듬도 잘 잡고 그햄스트링스트레칭 i 그뭐 느낌 전달이나 네. 어떤 그 기능적으로 잘 하시는 f 같아서 t t l e bit 이 f a l i t t 이제 중앙에 발바닥을 먼저 t l e b i 다 of a 이걸 잡아당겨서. 됐죠? 그 다음에 조금만 올라가실래요? 예, 네, 그 정도, 그 정도. 자,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힘, 발, 이 발바닥에 힘을 줘야 돼.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 조금 더 올려봐요. 힙에 힘 들어오죠? 힘 들어왔죠? 네. 이 상태에서 요리, 여기서 추가적인 요령은 이 발바닥을 살짝 누르면서 몸을 약간 뒤로 미, 밀어주는 느낌. 약간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더 올려봐요 그럼 더수축력이더 강해지지 그렇지 그거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 하나 둘 탕. 하나 둘둘셋 그렇지 하나 둘 이번에 얼굴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손 여기 손 여기 열개 남았어요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하면서 약간 뒤로 둘. 다섯. 아, 둘 여섯 아, 둘. 일곱 더더더더더 아, 더, 더, 더. 약간 그렇지 그거 아, 두개더두개더 아, 아, 마지막 아, 오케이 이제 이쪽에 오셔서 어떤 느낌이 오셨는지 <웃음> <웃음> 아예 해보시고 싶었다고 <싶어서> 그래서 <웃음> 저는 그 제가 그 운동하는 또는 여성분들한테 좀 진행시키고자 하는 루틴을 그냥 진행시켜 드린 것 뿐이에요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어... 힙에 전달되는 느낌? 네 둥근에 음. 네, 자극이 아주 좋고요 이거. 음. 네. 그리고? 레그컬도 상체를 드는 게 예, 예. 사실 홈스트링에 더 자극이 잘 오고 왜냐면고리퍼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데테이드를 좀더 고립시켜서 그 데테이드나 그 건막, 양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작용만 더 이루어지게 만든 거거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혹시 체육관에 장비가 있다면 뭐 이런 루틴이... 빼고는 보통 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장비 대신 요즘에 스미스머신에서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그컬에서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레그콜 네. 레그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네. 이제 그 장비를 활용할 때 너무 지나치게 밑으로 많이 내린다는 거야 이게 허리를 밑으로 많이 내려서 많이 올린다고 그래갖고 힙이 많이 작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더 해보실까요? 우리 여성분 계시니까 이것만. 왜냐면 요즘 여성분들이 힙에 대한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 뒤로 이렇게 미는 어떤 그런 글루투킥도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전체를 막 들어올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허리에 부담이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밑으로 많이 내릴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많이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 부위의 자극이 아닌 거지 그거는. 자 다시 한번. 우선 힙이 여기 딱 걸려서 그다음에 그대로 누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잠깐만. 끼었어. 이쪽, 바깥쪽에다가. 그래야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잡아당겨서, 잠깐만요. 이렇게 서좀 잡아당겨서 완벽하게. 그 다음에 약간 이거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힘만 드세요. 이걸, 이걸 더 위로 번쩍. 스탑, 스탑.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하고, 손은 여기. 자, 지금 우선 들고 계세요. 고개 붙이고. 지금 힙에 힘 들어오죠? 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거든? 좀 내려요? 아니 아니 밑으로 자세가 다시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우선 드,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스탑 스탑 이게 발의 위치가 조금 더 뒤로 내려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좀더 오케이 자 그러면 발바닥에 힘 들어가요? 네. 야, 힘 좋고 지금 힙에 힘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위로 밀, 밀 들고 몸을 약간 뒤로 발바닥을 통해서 밀어 그럼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이요 네. 예, 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조금만 내려요. 거기까지. 다음에 고 하나 둘셋 아니 조금 더 내려야지 둘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고 하나 둘셋둘셋둘셋넷더 올리세요. 뒤로 밀고 발바닥 발바닥 여덟 발바닥 열좀더 올려 더 올려줘 이 점점 점점 내려가 여기 탁 닿아야 돼 그렇죠 발바닥 밀고 뒤로 그리고 여덟 아홉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둘. 셋, 셋 둘, 넷. 넷 둘, 셋, 오케이. 다섯, 자, 요거 이제 풀고 그다음에 이러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느낀 소감을 혹시 운동이 자기 봐. 근데 맞은 이제 <웃음> 이게 지금 단독으로 진행했잖아요. 근데 아까 레그컬하고 이렇게 막 병행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힙도 되지만 이렇게 데드해 뒤의 끝단도 같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보디빌딩 경기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쓰는 그 남자 포즈 보면 사이드 체스트라든지 뭐 트라이셉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뭐 측면 대퇴의 어떤 어떤 모양을 원하냐면 대퇴부는 대퇴부대로, 대퇴이두는 대퇴이두대로,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측면을 요구해요. 프로쇼에서. 그런 부위에 좀 이렇게 적합한 힙의 어떤 쉐입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운동법이 바로 이제 뭐힙 스러스트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론 보단 데테이드 운동의 하나의 종목으로 추가를 시켜서 같이 자이언트 세트를 세트법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좀 자극 강도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